This, this is delicious. <tie> oh my god. You, you have to edit this. s o much in there? Okay. 여기서 영상이 한편또 나올지 몰랐는데 오스비도 추천하는 거에 섭네요. 섭네. 괌맥이. 우와, <웃음> 과메기를 또 다물은 어, 다물은 먹어보고 다고 해서 어, 과메기상부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오늘 한세편 나오겠네요 <웃음> 우또 <어우>, <웃음> 과메기를 <웃음> 좋아한다는 오스틴 어, <웃음> 과메기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yeah. My daddy In o l l and d my mother is in Gyeongsangdo. <laughs> oh, so this is your, your father. Uh, mother. Uh, mother. Oh, my mother. Oh, my mother. o my m o t e r Oh, my o t h e r Your mother must be disappointed because you love Hong o n g 내어 uh, My mother s uh, yeah. famous food in number one. 홍어. 아, 어, 응. 아, 응. 어, <웃음> yeah. 오 진짜? <웃음> 와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웃음> 어 영상에 저희가 두 편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야또 오스이 또, 그래. 또 과메기를 또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응. 과메기 시켜주... 근데 운이 좋은 게 지금 과메기가 거의 끝물이라어 응. 찾기 <웃음> 힘들 수도 있었는데 여긴 아직 과메기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또 오스 오 과메기 한번 또. 빠스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 과메기 아, 과기 어, 어. 어. 아, 과어아만한 <웃음> <개>. 어, 세... <웃음> 어. 한국인도 과 김없이 먹기 힘든데 음, 이걸... Like, wow. Mm, wow, maybe Kosu <laughs> Hara? I don't know. k o s Hara. Money, very strong. <laughs> wow, that's nice. <laughs> really nice. Like almost like a Yukpo. <laughs> yukpo. Oh, yeah. Yukpo. Oh. I love it. <laughs> oh, I love Korean food. <laughs> <laughs> really good. Oh, so oily. So oily, like a tuna, like chamchi. c h r e a h l y Yeah. This is much better than we had at the <laughs> Dejong, Dejong. 시장, yeah. <laughs> Susan Susan yeah. Sijang. Yeah, no one s u s a n Sijang, yeah. In Pohang people, it's <laughs> genius. Yeah. How did they make this? Wow. 진짜 똑똑해요, 아, 이런 음식을 만들었을 때과에기는 만들 음. 음. 원래 청어가 원조인데 어. 꽁치 과에기야 청어 과에기는 사실 맛의 차이가 좀 있어요 청어 과에기가좀더 냄새가 음. 통통한 향이 더 나고 맛이 더 깊거든요 음. 대신 꽁치는 조금 맛이 였지만 시원하고 사람들이 좀어 호흡 없이 바로 yeah.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정도 This is really, really good. Yeah. Really good. It's 꽁치 감맹이 yeah. but has rich taste. Yeah, I agree. Wow, so oily. Really. 선생님, wow. <웃음> 혹시 쌈장 <삼장> 있어요? 쌈장 <웃음> <삼장> 있 <웃음> Le sa we need sa to do sa Gyeongsando uh, style. Yeah. Sanjang and, got, and Cho Gochujang yeah. mix. Yeah. I, you yeah. taught me that, right? Yeah. Ma Makjang. Makjang. Ma Ma <laughs> Ma yeah, yeah. yeah. yeah. Makjang. <laughs> uh, actually, yeah. this duengjan. Yeah. Yeah. This d o e n j a n is very delicious. Yeah. Oh. I think gungne-san, like, really mm -hmm. yeah. deep. It's right? yeah. uh, yeah. deep. It's yeah. deep. 녹 같아 예를 들어서 맛으로 치면 안으로 쓱 빨려들게 하는 맛. 네. 된장인데 그 음, 중에 판매하거나 그런 야, 된장은 약간 가볍게 입에서만 질릴 수 있는 그된장이라면얘를 네. 지금 목에 넘어간 상태에서 목에서도 맛을 느끼고 있어요. 네. 된장. 우리 네. 이발이데이발이요 아. 만한게 있을 거고 있죠. 과매기 김. 궁합이잘 음. 맞아요. 이 캐미 캐미스 같은 거. 예예 예. k 미는 m y is very g o o 어 y o you know what is Kimmy. Yeah, yeah. Talk I a g r 와아 음. 아 자, 여러분들 네. 보시겠나 국적, 음. 외형, 음. 음. 미국인입니다 음. 입맛은 이미 한국인이에요 t h 이에요 really good <웃음> That bite is 그죠? amazing yeah. 네. 아. 아. 아. 김이, 음. 외국인들이 <웃음> 처음 그 맛보기에는 뭐. I love it because yeah. honestly, you know, New York, I lived in New York, New York City. Every culture is there Korean, Japanese, Chinese. So I had this many times before. Um, uh, but, but after living in Asia, I learned more. Uses uh, more yeah. versus more. Uh, yeah. Come to you yeah, yeah, yeah, like yeah. like g i m b a like uh, just bob. <laughs> yeah, yeah. I learned yeah, yeah. more. Yeah, yeah. But... Wow, this is yeah, yeah. delicious. Oh my god. <laughs> <laughs> you, you have to eat this. How d e l i c t h u s Oh. I learned so much tonight. Okay, so I n e e to tell you what i doing. I on h e w a l do you o m e a h e e 내일 <목소리> 아니겠지? Oh <my> <목소리> 아니 와, 오 마이 갓. 아 봐. 랄코 부산. 맛있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들 궁금한 게 과미기가 이게 맛있거든요. 이게 맛있는 게 미국인 동생과 먹고 서 맛있는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맛있는지 굉장히 맛이 좋아요, 지금 과미기가. 어 <목소리> <목소리>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변하지? 내가 찰꺼에 얘기하잖아. o oh. w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coming to Dejan. Thank you for coming to Dejan. <laughs> no <know>. gem city. They not in o t h i n g i n t o t i m city. Good good good. I thank s so I appreciate. I thank s so I appreciate. Ah, yeah. <laughs> <laughs> <laughs> <Yeah. Cheers. laughs> oh. Makle yaps. Makle yaps. 김키어스터드 <목소리도>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I love it. <목소리도> 와와진 진리 정말 미국인 미국인인 그오스트란한테 이런 막걸리 같다 그리고 대전에 이런 곳이 있다라고 소개를 받은 제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와. 오스틴이 아으면 사실 모르고 뭐 보낼 수 있던 뭐 대전의 맛집을, 대전의 맛집을 뭐 이렇게 오스틴 덕분에 와서 맛있게 먹고 촬영도 할수 있고 맞아요.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스틴이랑 저는 한국에 대한 그 문화 이거를 더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고 와, 서비스 아, 아 너무 <웃음> 감사합니다 아, 부치전 <웃음> 부추전. 앞으로 저희 좀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재미있는게 응. 많이 있으니까 아, 어, 잡사 응. 앤 호스틴 <웃음> 앞으로 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전을 또 서비스를 줬는데 뭐 어. 어. 나 이럴 줄 알았어 여기는 음식이 네. 와 음식을 잘해 여기는 네. 잘하는구나, 확실히. 어, 어저 먹어봐야겠다. 기름기도 없고, 딱. 진짜. 음. 오, 어, 그러네. 와. 왜요? It's superb. Crunchy. Crunchy, crunchy. 음식을 잘하는구나. 아니, 먹을 <놀대> 아, 무채 먹었을 때도 안았지만 여기 이모님 진짜 음식 진짜 잘하시네. 와. <놀대> 야. 이런데 무조건 소개가 돼야 돼요, 진짜. 최고네요, 진짜. 참치만. 참치만. 참치만. 참치만. 이 뱀이는 안지않 아, 그럼 뭐요? 이 뱀이는 뱀이는 뱀이다이는이는이 h a h i l o v e I t o o I o l d o u I told you. I t o told you. I told you. I told 아 진짜 뭐 부추. 부추 많이 있어. 이 아. 여러분들 제가 진짜 식당이나 다른 데 갔었을 때 리뷰를 맛이 좀 그렇게 많지 않데 일부러 장점을 지어 짜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도 많았어 여기는 여기나 이전에 갔던 집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맛이 훌륭합니다. 와. 진짜 대박 이나 아, 이전게 어? 음. 드세요. 네, 네. 맛있어 가지고. 아, 이렇게 아, 좋습니다. 응? 안 들어 가서 너무 좋아. 진짜. 이즈평등요 음. 그러니까. 어, 진짜 좋은 해 가지고. 이틀님 먹었어? 어? 많이 먹었다. I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watching. Um, I really love living here. I love Korean food. I love Korean matcha, and I'm here to learn so much. Um, I'm so happy c h a p s a came to d a e j h a n y o 정말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guys so much. Yeah.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사 u 님사 아 어. 소라로사장님 사모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놀람> <놀람> <웃음>